응? 열쇠 건들지 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다 놓 테니까 건들면 안돼너안될 소리 알지? 이거 만지면 안 돼? 돼. 왜집어었죠만면안 되는 건데 그 말을 지금? 어? 어 발좀 봐? 발좀 봐? 어 어,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안 돼? 엄마 안 된다 그랬지? 내식아 <놀리는> <놀리는> 못찾겠죠? <놀리는> 못찾겠죠요? <놀리는> 엄마 꺼내줄게. 엄마 꺼내줄게. 엄마 손 울지마. 이 열쇠 왜 그렇게 가고이나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<놀리는> 엄마, <놀리는> 주세요. <놀리는> 엄마 주세요. 손 <놀리는> 말고. 촉. 촉. 미미. 줘출하고줘뭐촛겠지불 촛불, 촛불, 촛불, 니손닿았 고, 이 어? 아쪽 빠른데, 나 다치 겠어？대시 가.